잠깐만 물안 먹으면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이거 말 많이 해야되는 게임인데 그래서 물연빈 귀여울게 <웃음> 나 귀여울게 어, 방금 근데 거의 부르르르르 할때 거의 짐승이었는데요 방금 <웃음> 콜라 광고 아시죠 펩시의그유연르르 <웃음> 하는 그저 거의 흑인 아저씨 <웃음> 오늘의 테탑시 H 가 지금 옛날 옛적에 라는 게임을 들고 왔는데 구하연 어떤 게임인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십시오 예, 그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릴레이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나 그런 거 너무 좋아. 오. 근데 이제 소설은 한편한 한 편으로 하잖아요? 음. 음, 요거는 한 문장 한 문장. 음. 음. 음. 그래서 각자 결말 카드를 갖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소솔 앞에 있는 게 결말 카드인데 음. 그 결말 카드는 다 달라요. 적의 죽음에 따라 드디어 그들은 결혼할 수 있었음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느낌인가? 판타지 세계관이에요 음, 여기 음 그리하여 그것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을 찾아온 자가 처음부터 괴물이었음을 알오 반전이네 이건 오 약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스토리 그래서 각자 결말 카드를 몰래 갖고 있어요 각자 목표는 이 결말로 이야기가 결말이 지어져야 돼요 어머 아 진짜 어렵겠다 근데 그게 되나? 그리고 각자 단어 카드를 갖습니다 이 단어 카드를 내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 단어 카드 잠깐 네. 볼게요. 어... 요런 단어. 산, 창문, 왕국. 야, 요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문장에? 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제 차례때 옛날 옛적에 산에 어떤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저 여러 장을 다 포함해야 되는 거구나. 네, 여기 10초 타이머가 있거든요. 예. 그럼 어, 다음 카드를 내야 되는데 제가 창문이 갖고 있는데 아니오죠, 10초 동안. 어... 음... 아... 이러면 이야기 카드 한장 먹고, 연비 차례로 넘어가는 거. 음~~, 음 말이 안 이어지면. 근데 시간을 좀 넉넉히 주면 안 되나? 우리 이거 처음인데? 그러죠. 뭐시간 음, 음. 저희 마음대로니까 음. 그거는 변경할 수 있어요. 오케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왜냐면은 오케이. 우리가 뭐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드립을 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예, 네, 그러니까 좀 시간을 넉넉히 줍시다. 그리고 카드 보면은 끼어들기 카드라는 게 있어요. 끼어들기 카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큐디가 산을 내면서 어, 그 사람들은 산으로 향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왕국 끼어들기 카드가 있어요. <웃음> 아. 그러면, 어, 잠깐. 사실은 그들은 산이 아니라 왕국으로 향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틀어버릴 수 있어요. 어. 아. 아 그렇지. 제 차례예요. 투디 차례면 아 끝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하. 네, 투디 차례는 끝나면 한장 먹는 겁니다. 음, 오케이 오케이. 아이 재밌겠는데? 근데 이야기 하는데 누가 봐도 말이 안 돼요. 아, 너무 어거지야. 누가, 어, 누가 봐도 어거지야. 그러면은 음, 3 그, 에바시 어.. 살랍다.. 삼해바.. 삼진해바.. 삼진해바 삼진해바.. 오케이.. 어, 삼진해바.. 옛날 옛날에 마피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마피아시티라고 불렸죠. 마피아시티.. 그 뒤에는 커다란 산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마피아동산이었습니다. 마피아동산에는 어느 한 소녀가 갇혀있었어요. 하지만 사실 그 소녀는 노인이었습니다 <웃음> 그리고 그 노인 소녀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소녀는 행복함을 느꼈던 거예요. 와! 나한테 이런 선물을? 그래서 그 소녀는 행복하게 그날 잠을 잤습니다. 잠깐! 잠을 잔줄 알았는데 아, 가출을 하고 말았어요. 나는.. 근데 씨... 그러다 적을 만난 거예요! <웃음> 아 잠깐만! 아니 야 드럽게 깨어드네 적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적들은 불에 마법을 사용했던 거예요. 아니 먹겠습니다. 너 그냥 이 지금 말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게 그냥 막 흘러가 버리는데 야 완전 아, 무슨. 아니, 지, 야 저기, 지금 뭐냐면, 어 지금 일단은 지금 딱어 가출해가지고 어 적을 만났는데 그 음. 적들은 불의 마법을 사용했다. 아 그런 거야. 네 까지 하겠습니다 캐빈님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 소년은 적들과 만남에 대해서. <웃음> <웃음> 굉장히 고양이. 겁을 먹은 상태였어요. 어 인정 인정. 인정. 예. 그리고 그 아, 소녀에겐 꼬들었었도 비밀이 많이 있었죠. 무슨 비밀? 무슨 비밀? 바로 그 소녀는 개구리였던 것입니다. 도련이야 <웃음> <소녀야, 웃음> 노인이야 <웃음> 개구리야 뭐하다만해. 노인 개구리 아닙니다그 아이는 알고 봤더니 도둑이었어요. <웃음> 개구리가 도둑 개구리 노인 소녀야? 그, 그치. <웃음> 아 그래서, 그래서 결국엔, 결국엔 지도 도둑이었던거예요 <웃음> 결국엔 <맞아요>. 본인도 도둑인데 <웃음> 본인도 도둑인데 아주 운이 좋은 도둑이었습니다 정만나가지고 지금 음. 그 도둑소녀 개구리는 <웃음> 도둑소녀 개구리 그 행운을 많이 예전에 잃어버렸죠 잠깐 근데 그 행운을 찾는 열쇠를 찾고 많았습니다 <웃음> 친사람들아 그건 어떻게 찾아내면그 적들과 싸워서 찾아냈죠 끼어들기의 싸움으로 찾을 수 있었다고? 예, 열쇠를 행운을 맞고. 찾는 열쇠를. 행운을 찾는 열쇠를 끼어들기로 찾. 뭐라고? 해군을 <웃음> 찾는 열쇠를 음. 그 아까 만났던 불법없는 적이랑 싸워서 얻을 수 있었다고. 아 얻을 수 있었다고? 어. 하지만 여기야. 세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다쳤는데 그거를 치유를 받을 수 있었어요. 바로 괴물에게. 그 괴물은 바로 말할 수 있는 괴물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뭔가를 잊어버렸다고 하는군요. 바로 그 어, 잃어버린 어, 어, 물건 물건은 될까? 어? 어? <웃음> 왕국의 숨겨져 있다고 왕? 합니다. 오~~, 오 그것은 바로 왕국의 왕관이었죠. 아이씨 <웃음> 그건 아니, 아주 아주 아주 작았습니다. 껴드는 거 없는데 이제 나? 그래서 그들은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누군데? 그 여자는 그 여자와 아, 괴물은 괴물이랑 여자랑 괴물이, 괴물이 있었냐? <웃음> 여자랑 괴물이 있었나? 아, 소리 어, 그, 뭐지? 도둑이 도둑이 소녀였어. 분명히 약간 뭐 개구리 소년 같은 거 아니었나? <웃음> 개구리 개구리 소녀였어. 그러니까 소녀 아. 소녀와. 괴물은 같이 궁전으로 아, 소녀였냐? 향했어요 아.. 그래? 둘다 궁전으로 향해서 어... 그 소녀는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죠 <웃음> <웃음> 왕자가 함정이었어 <웃음> 왕자의 부모는 사실 괴물였던 겁니다!! <웃음> 아, 야 괴물! 개모... <웃음> 오! 괴물였던 겁니다! 오! 오! 왕자의 오! 아버지한테 한 소리를 듣죠 그리고 그.. <웃음> 그녀는 그날의 아버지 충고를 듣고. <웃음> <웃음> 이래봐, 이래봐, 이래봐. 이래봐, <웃음> 이래봐, <웃음> 이, 이해봐, 이해봐. <웃음> 이래봐, 어, 이래봐. 이래봐, 야 왕자였어. <웃음> <웃음> 이래봐. 저 이래봐입니다. 어, 이래봐. 아버지한테 <웃음> 충고를 머리에 고 이제 머릿속에 항상 강아지습니다삼진봐 삼해가 갑니다. 삼봐진해밥입니다 삼진해봐. 어, 예, 삼진 기각합니다. 사실은 그날 밤그 왕자는. <웃음> 방문을 열어서 개모를 보러 갔고 그가던 길에 궁전에 몰래 숨어든 아주 강한 거지를 만났습니다. 네, 그러니까면 하면... 거지는 죽었습니다. 본인이 <웃음> <뭔가 왜 웃음> 죽여. 왜 <웃음> 죽여? 아주 <웃음> 강한 거지였는데 왜 갑자기 아, 죽여? 그렇게까지 강한 건 아니었던 거니왜 그렇게 아 좌절한 소녀는 하늘에서 다음을 부탁한다 둘이 갑자기 아, 근데 왕자 갑자기 주인공이 그렇구나. 왕자가 됐어 그 궁전 찾아오네 하나.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소녀는 이제 예. 궁전에 갔는데 예. 아 너무 좌절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요리사한테 이야기를 듣습니다 <웃음> 옆에 또 요리사가 있었어요 요리사가 듣고 지나가도 요리사한테 아, 속속속속속속 예. 아니 글쎄 왕비님의 예. 소원을 들어준 자는 예. 왕비님이 뭐든지 들어줄대 어 그래서 어... 그리하여 왕배의 소원을 이뤄주고 왕... <웃음> 소원 아, 소원도 안 빌었잖아 소원도 안 빌었잖아 잖아 <웃음> <야, 막, 웃음> 약속했던 상을 일단 <웃음> 약속했던 상을 <웃음>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일단 잖아 얘는 봐이래봐요저 애봐요 한번 봐주세요 아이고. 저 이래봐요 아, <웃음> 아, 아, 말 되잖아 이래 유리카드 들었잖아 요 아, 네. 야좀 빌어라잖아. 안돼봐. 아니 이거 와라스니까 다음 판 넘어가. 비승전 끝이야. 어, 아 근데 전이 없어. 전, 전도 없어. 아 근데 애초에 갑자기 주인공 사라졌어 갑자기 주인공 없고 <웃음> 지금 갑자기 왕자 이야기로 변한 다음에 왕비가 상주고 끝났잖아. 아 근데 한번 다시 읽어보자. <웃음> 그래. 다시 해보자. 마피아 도시에 살던 음. 마피아 도시가 있는데 그 뒤에 네, 네. 마피아 동산이 있었어요. 있었고요. 어. 거기에 같은 소녀가 있었는데 사실은 노인이었죠. 음. 노인이었고 음, 노인에게 선물이 있었는데 그 행복함이었어요. 그, 그 선물을 받았고 행복했고 음. 그 행복하게 잠자다가 길을 떠났어 갑자기. 갑자기 일어나서. 아니 가짜 신도 어떻게 어, 나 뭐? 길을 떠났다가 이제 불 마법을 쓰는 적을 만났지. 예 맞죠. 네. 어 그래서 겁을 먹었는데 사실은 개구리였다는 비밀이 있었죠. 그아 그렇지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음. 그랬는데 네. 또 도둑이었어 사실. 근데 음. 네, 운 좋은 걸 행운을 이제 잃어버린 도둑 개구리 노인 소녀였. 죠 <웃음> <웃음> <웃음> 근데 그 잃어버린 운을 찾을 수 있는 열쇠를 열쇠를 다툼을 통해서 찾았고 근데 어쨌든 치료가 됐고 다시 음, 근데 말을 할수 있는 괴물을 만나서 뭘또 잃어버린 다음에 왕국에 그게 있다는 거를 깨닫고 돌아가는데 그건 사실 왕관이었어 그지? 아, 아주. 아주 아주 작은 왕관 응 음, 아주 작은 왕관이었고 궁전에는 근데 왕자가 있었고 사실 그건 함정이었다 왕자의 함정 사실 왕자의 부모는 괴모였기 <웃음> 때문이지 괴모였고 <웃음> 밤에 길을 통해서 계모를 만나러 가던 왕자는 아주 강한 거지를 만나게 되지 근데 갑자기 그 거지가 죽었어 <웃음> 거지가 죽었어 <웃음> 갑자기 죽었는데 그 옆에 있던 요리사가 <웃음> 아니 아니 옆에 있던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요리사가 아, 하늘에서 갑자기 요리사가 내려왔고 그 방법을 알려줬어 광비에게 소원을 이루어주면 양 상을 주겠다라고 해서 왕비웨이... 갑자기 <웃음> 야, 이거 어거지이얘걔어거진데아 <웃음> <웃음> 이거 사실 에바긴 한데 나 이거 일단 넘어가보고 싶어 그러면 넘어가고 어. 이제 다음판 넘어가보자 아 진짜 기모 같겠네 끼어들기 그걸로 해볼까요 이제? 물건이면 물건에만 할수 있고 어 좋아 좋아 어 이거 좀 맞게 해보자 저 끼어들기 네. 카드 음. 결말카드 하나씩 가져가세요 어느날 정말 나쁜 계모가 있었어요 음. 어느 마을에 진짜 이 계모 너무 나쁜거예요 근데 음. 계모가 이뻐 <웃음> 개모 어떤 거야? 어. 아 그럼 용서지. 어, 그렇지. 그래서 그 개모를 위해서 진짜 옷 선물해주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오 좋아. 근데 이시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개모가 사는 오두막으로부터 막 이제 어 포줄들이 이제 개모를 잡으러요. 하지만 그 오두막은 사실 <웃음> 교회였어. 교회였습니다. <웃음> 그리고 그 계모는 도끼를 가지고 포졸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막 오기만 해봐 이러겠어 들어와들어와 계모가 도끼 들고 들어와들어와들어와 누가 숨기 <웃음> <누가> 힘들다? <이러면서. 웃음> 급하게 숨기 시작했습니다 아 포졸들이 <웃음> 숨은거에요 이거? <웃음> 어 포졸들이 숨았어? 숨기 시작했어요 어. 그런 와중에 그래서 계모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잠깐! 스스로를 구출하게 되죠. 도망을 아, 나갑니다. 다 아, 구출하는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네, 그 구출 스스로 자기 구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부엌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회의 부엌에 <웃음> 있는 벽을 날라서 어? 뭐, 어? 벽을 어? 날라차게 어? 하나요? 벽이 하나? 난다고요? 벽을 뛰어넘어서 날아서 어?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 아 벽을 뛰어넘다 그녀는 사실 마녀였거든요. <웃음> 마녀는 어, 쫓아오는 포졸들을 해서 그들을 피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어? 잠깐 목을 죽인 뒤에 잠깐만 누가 뭐 끼어들어야 될것 같아 사실 그, 그 우물은 뭐... 우물에서 목을 죽인 게 아니라 선물에서 목을 죽인이야뭔 <웃음> 소리야? <웃음> 소리야? 아 받았던 선물 중에 그 남자한테 받았던 선물 중에 어, 그치, 그치. 음료수가 아, 있었던 아, 거지. 아, 그러다가 어, 개토레가 있었던. 포졸들, 네. 포졸들 중한 명에게 사랑에 빠져버렸죠. 어? 아 이게 눈이 맞았어? 쫓아오던 포졸이랑? 어. 잠깐! 근데 잘생겼어. 근데 그 사랑을 다시 돌려줬어요. 흐흐흫 <웃음> 그 나는 포졸간 사랑에 빠지려고 하다가 아! 이건 아니다. 다시 그래서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아야야 예. 그들은 자신의 못 잡은 <웃음> 대로부터 탈출해 <타이틀에>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웃음> 오! 약간... 더, 오 이거 은근히... 오 야, 이거 은근히... 한번도 못했는데... 그, 아, 어, 연계 한, 이게, 한 번도 못했는데... 그들이잖습니까? 어! 그들이야! 그녀가 에이, 아닙니다. 아, 어! 그녀가, 그녀가 아니에요. 에이 그렇게까지 하면은... 목근데 안요 에바. 에바 이거 민얼마 중요한데 이거. 에바 인정. 에니다 예, 거절 거절할 때 반지를 또 같이 돌려줬어요. 아, 받았던 반지를, 반지를 다시 어, 돌려 아, 어, 받았던 반지를 어, 물건에 안안 넘어갔구나. 물건에 안 넘어갔네. 마음이 어물건이안 넘어가고 받았던 반지를 돌려주고 자기는 그 하늘 <웃음> 위로 올라갑니다. 갑자기요? 아, 날수있까날수있까날수 어, 어, 수수 아, 있었지 아까. 어날수 어, 어. 어, 있어가지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되게 흘렀어. 어 시간이 흘렀어요? 하늘에서. 어, 어, 아니, 이제. 돌아댕기면서 이거 이거 할세 할 철새, 철새. 어, 이거 <웃음> 됩니까 이거? 어, 어, 저, 시간이 아, 흘렀어요 뭐...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어, 폭풍우가 치는 곳을 발견을 해요 어 그렇죠 아 예, 이제 어, 엄청 곳에... 오래 날아갔네 철새네 진짜로 어 폭풍우가 치는 곳에서 나무가 있는 걸 봤어요 이 음, 그 어떤 큰 나무가 나무. 있었어요? 예큰 나무가 나무. 어, 있었습니다 어, 폭풍우가 있는데 그큰 나무를 바라봤는데 예. 그 나무가 네. 그 남자를 살짝 닮은거야 어떤 남자죠? 아까 그 반지 거절했던 어 반지를 거절한 그래서 <웃음> 아 내가 어디서 갔구나 그때 반지를 받았어야 되는건데 아 잘생긴 나무였어 어 <웃음> 어 보니까 아 잘생겼었다 자세히 보니까 얼굴 잘생긴거야 어 아. 잘생겼었다 음. 그래서 그리하여 그녀는 그.. 그녀 <웃음> 용서하고 <웃음> <웃음> 아니죠 이거 <시간> 안됩니다 <웃음> 왜 시간이 흘렀기 <웃음> 때문에 시간 시간이 흘렀지다아가거지 아니 아니 시간이 흘려서 <웃음> 아 아이, 오히려 이거, 저, 아니, 아, 근데 진짜 너무 웃겼던게 그가 잘생겼기 때문에 그녀를 용서할 자격을 얻었어 <웃음> <웃음> 그가 잘생겼기 때문에 아, 용서할 자격을 얻은 거야? 아 개웃기네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했어요 아 저는 이거 애바하겠습니다 일단 아나 나, <웃음> 이해해봐 왜냐면 그가 그녀를 용서했어 어그 아야 그거 그 오히려 어 3회바하겠습니다 아아 예,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아 네. 이야기 카드도 하나 더. 어리석음을 깨달은 그녀는 주문으로 그 남자의 마음을 돌려서 예그 네. 남자의 다친 마음을 치료하였습니다 오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용기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이거 돈이 아니잖아 아니 근데 그 용서해주면서 반지도 옷을 다시 받은거지 어. 어. 반지도 아. 다시 받았지 반지도 아. 다시 받은거지 용서해주면 아니 거니. 근데 용기를 냈다는 부분이 뭐 주문 걸어줬다 이거 그리고 졸라 말 되는듯이 조용히 읽으면서 내려놓지 말라고 <웃음> <웃음> 그리하여 그녀는 이 x x x x x x x x x x x x x 해 마법으로 그네 그의, 그의 마음을 고친 거지 나 진짜 <웃음> 에바하실 거 있으니까 저 에바했습니다 예바 예바 예바 예바 저도 살짝 에바 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사배 에바, 사배 아니 에바. 이게 용기를 냈다는 아, 네. 법이 약간 어색합니다 네 남자가 잘생겼는데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무조건 해줘야지 여자가 용기를 낸 거죠 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가 잘생겼는데 여자가 용기를 낼 필요가 있냐고요 무조건 치료해줘야지 <웃음> 그렇죠 <웃음> 그러니까 <웃음> 자, 이걸 근데 사실은 이 세상은 마법을 쓰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이거 약간 마녀 아 의심당한 순간 아 마녀사냥 지하 감옥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음 그래서 끌려갔나요? 그래서 끌려갑니다. <웃음> 끌려갔는데 거기서 만난 포즈를 그때 그포즈를 다시 만난 거예요. <웃음> 용사 그 포도를 살린거 사... 아니었어? 본를 살리고 너무... 근데 했는데 이제 근데 걸린거지 사람들한테 음. 저 마녀 있다 저기 음. 끌려가서 지하가면 끌려가는데 나필 음. 거기 근무하던 곳인가요 그 사람이 음. 어, <웃음> 내가 치해든그 사람이 어? 만났어 만났어 어. 그래서 말합니다 혹시 뭐좀 훔쳐줄 수 있냐 나 지팡이 훔쳐줘라 나나에 여기서 탈출하게 지팡이 좀 훔쳐줘라 음. 어, 도와달라 그쵸 그리고 근데 남자는 말합니다 사실 나 나도 마녀야 그래서 아그 사실 아는 어 우리 동족이었구나 어. 그래서 그의 마법을 풀어주고 <웃음> 다음날 그들은 결혼을 <웃음> 뭔 소리야 <웃음> 에바, 에바. 나 아니 에바. 근데 진짜 난 너무 웃긴게 지들도 말 이상하니까 웃으면서 있는게 개킹 받는다고 에바, 에바. 지들도 이상한거 아니까 <웃음> <웃음> 아니 <빨리> 돼. 그러면서 <웃음> 나는, <웃음> 나는 비밀스러운 부터 <것도> 해봐야. 나 <웃음> 비밀스러운 부터. 아, 진짜 개웃기네 진짜로. 해봐야 해봐. 근데 감옥에서 이제 바깥에 그 궁전 바깥에 정원을 <웃음> 바라보니까. 어. 음, 거기에 공주님이 계신 거야. 어? 어? 오. 어. 그러니까 자기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야. 어. 어. 왜냐면 자기는 이 사건 때문에 어 모든 것을 잃었는데. 어 공주는 막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아직은 말을 할 수가 있잖아. 음, 어, 음. 아직은 이제 내가 뭐 입이 막힌 건 아니니까. 어, 예. 그래서 그 공주에게 말을 겁니다. 검으로? 승부 보자던데? 저보다. 저. 엄마의. 아, 쇼부나, 쇼부나, 승부를 봐서 내가 이기면 쇼부나, 풀어줘라. 이기면 내가 그걸 다 갖겠다. 이런 어떤 미친 전개지? 어. 그래서 이제 왕이 와가지고 그래. 둘중더 강한 녀석이 내 딸이다.라고 말합니다. 아 예. 그리고 둘은 열심히 싸웁니다. 추분해요? 마녀는 네. 그 공주를 마법의 힘으로 묶찔러죠. 묶찔러죠. 묶찔렀어뭐그 마녀가 이깁니다. 일단 내가 외칠 준비 끝. 그래서 왕은 왕. 자신의 계약을 얘기해서. <웃음> <못 찔러져. 웃음> 어, 이거. 자신의 딸이 됐어요. <웃음> 아, 딸이 돼괴모 개모, 시작은 괴모였는데 이제 왕의 공주로 어, 공주로 끝났어요. 아, 공주로 끝났다. 네. 그래서 아, 이거의 이제 결론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쇼우대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나 살짝 설렜던 게내 결말 카드가 이거거든. 뭐였어 i 오! 호쇼부 아, 함부로 보지마라이 <웃음> <웃음> 에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아버지의 이건 뭐야? 충고를 나 근데 함정이었어. 함정이야. 사실 이거은함정이었니 함정. <웃음> <웃음> 아, 아 근데 공주한테 이제 아버지가 충고해 주는 거지. 함부로 쇼부 어. 보는 거 아니다. 함부로 쇼부. 너이을거 거 많다. 어, 어, 어 너이을거 함부를 걸지 마. 그러니 확실하지 않은 거에 인생을 걸지 마르렴 이러면서. <웃음> 아, 개웃기는. 나는 근데 궁전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지하감옥 같은 걸로 왔을 때 살짝 설렜던 게 내가 아까 투디 거였거든. 아아 아, 어떻게든 난 왕비 쪽으로 이으면 되겠다 그래서 인물 카드 나오기만 기다렸다 그래서 여기 도둑이 있어서 어끼어들어가고 이렇게 엮어려라 그랬는데 아고기안 나오대 야 빗소리 대박이었네 이거 뭐할 수가 없어 나는 부모 나왔는데 그 다음 마지막 카드가 그래하여 왕은 마음을 주고 <웃음> <되고> 그들을 결혼 <웃음> 근데 다들 <웃음> 지가 지 결론 내기 민망하니까 웃으면서 읽으면서 내려놓는게 <웃음> 아 진짜 개 킹받어. 도